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코스프레 분들께서 지금 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알고주신 분은 다루 비두님입니다 네, 먼저 저로 올라가시는데요. 와우, 아이고, 아이고. 대박이다. <웃음> 네, 꾸더님이었습니다. 이어서, 물 그림자에 비치는 별님입니다 오! 엔나스네. 두분 전에 그강렬한 눈빛에 섹시한 여전사였다면 이번에, 이번에, 순수하고 귀여운 소녀가. 방아지 봤던 분아허리에차지도 나오셨어요 아죽음의무와 대박 아 주술이 커지고 있죠 그래 요 이런 엘딩 코스요? 죄송합와 진짜 짱이다 와. 대박이다! <웃음> 아 너무 재밌어 너무 귀엽시다. 와! 마하. 오, 이제 굉장히 굉장히 잘와 어쩔 수 없지. 너무 귀엽다, 진짜. <웃음> 이어서 엘 l 선 I 의 i d n t know 지 o u 고하 d any. What's it? 하 h i 제목 코스 r y Oh, I'm sorry. Oh, I'm s o 2시가 네, 있으면 잡아간다고요? 아핳 아, 아 <웃음> 이름, 이름 형들 다왜 이래? <웃음> 이름들 너무 웃겨 왜 이렇게 다 마르엤드 마르엤드 마르드가나이때도 어울리나? <웃음> 여주의 어, 다음 투표입니다. 카트 이알리니시니다 타르닥 나네요. 타르닥 와우. 드라마 스태프까지. 와우. 스태프가 진짜 멋있다. 와. 이분들 진짜, 진짜 잘하셨다 아니 왜 이렇게 코스프레 퀄리티가 여기 높아졌지? 퀄리티가 왜이렇게 높아어 네, 이프로포스플이 같이, 같이 완벽한 기소하고 있는 대박이다 네요자선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거 넥슨. 경쟁 십자 게임에 셨는데요 라미노기 1 0 번째 있습니까? 이야기. 이가 네가 만드는 너만의 약보. 사람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며 토미지라기. 네, 그래서 도하와 마리네입니다. 나 나오 랩하지 말라고요? 미안해요. 아, 나오 마리라 아, 나오랑 크리스텔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퍼포먼스 너무 좋다. 와. 아, 이거 퍼포먼스 너무 좋다 이거. 와. 아. 아, 퍼포먼스 대박인데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코스마 플레이어를 아, 만나보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선가자분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아. 순서대로 입장해 주시면 아, 모든 감사하겠습니다. 선가자 한번 더? 그렇 네, 제일 좋아 모셨던 바른미님오시 계세요? 아, 아 코스프레가 진짜... 진짜 갈수록... 저는 단패가 말썩이면, 물어오셔야 됩니다. 아 이거 미니 스테이지기 때문에 조금 무대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열로 네2 열로 서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프레 퀄리티 가 너무 좋다, 아들. 저 같은 올라가면 너무 협소할 것 같네요. 네. 마하랑 ARN 짱이다. 자, 저어 지금 뒤에서 여러분들의 박수 환성 소리를 정확한 기기, 정확한 기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사람 귀였죠? <웃음> 대시벨로는 아, 측정이 불가할 것 같아서 저희 뒤에서 어, 이제 여러분들 박수소리로총4 팀을 뽑아왔습니다. 4 팀을 뽑아왔는데 과연 어떤 분이 네 팀으로 선정되냐면요. 첫 번째 노나님입니다 측정입니다. 네 누나님 앞쪽으로 남니님 아, 아 에아래. 에아래 어, 인정. 어, 남자 선수에게 가장 연결 나는 네, 진짜 인정. 전혀 상반됐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죠. 물그림자에 비치는 별님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와, 앵도. 앞으로, 앞으로 나와 계세요. 이네분 중에 두 분을 뽑아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님과 물그림자에 비치는 별리 이어서 세네카, 세네카님이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와 마하도 어, 오늘 네, 뭐 엔딩 포즈가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분 중에 한 분은요 중진난분또 돌아 올 필리시아 님입니다 알아야 돼야 조합 봐자 이렇게 네 팀을 뽑아봤는데요 이네팀 중에 두 팀만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박수수리 한번더 경합으로 좀 대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팅! 네! 에런 네. 두 공원하세요? 네, 이제 각자 엔딩 포즈 하나씩 생각하시고 박수수리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2! 과연 ARN 어떤 분이 될까요? 먼저! ARN 최고! 이번에는 바꿔서 해보시죠? 바꿔서! 죽지 않고 또 돌아온 밀리시아님부터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소리로 최후의 2이 결정됩니다 먼저 죽지 않고 또 돌아온 밀리시아님 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한님이라 ARN이랑 N a r n 이라 n 되지 않을까? 뽑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될까요? 네. 네. 무 어, 아니죠. 자, 결정이 됐습니다. 밀레시아이 뽑은 아티스트 두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은 웃을 수 있고요. 두 분은. <웃음> 네, 아 웃지도 못하고 또 다음에 웃어야 될것 같네요. <웃음> <웃음> 자최후의 2인 프리타리입니다오와나야네요네사이 아, 보드 사진 보드 받으실게요 네, 사이보드, 사이보드 네. 아, 선물보드 자최후의 2인 중에 한 분이 더나았죠요 그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상 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웃음> 노선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하 두분 되셨네 아 근데 다른 분들 너무 잘하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운데로 이동해주시고 네 릴리샤 리버브 토스트 플레이어 베스트 네 가운데 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자 너무나도 아쉬워서 제가 럭키걸 럭키가이 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하상 정말 이분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누가 있어요? 도끼! 도끼? 도끼 말고 또, 또 누구 있어요? 물그림자! 물그림자님 자 그리고 아까 방패가 굉장히 <웃음> 막. <웃음> <웃음> 네. 아, 대주 이순에서 아, 정말, <웃음> 정말 몇날 며칠 고생을와 네. 좋다, 이거 네. 좋다, 센스 있다 이 순간에서 아예딱 밀레시아 냐딱 봐도? 양동이 밀레시아였죠? <웃음> 네, 이렇게 해서 3명, 음, 을모것 같고요 수고씨머지분들께서몇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이동해주 바랍니다 네. <웃음> 어 뭐야 인터뷰하나? 네수고하새세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세 분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